ISTJ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철저히 성공 가능성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일을 시작합니다. 짝사랑, 다이어트, 영어회화 공인중개사,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대한 될 때까지 그냥 해봅니다. 다만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내적 용기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시도하는 일에 대해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istj는 다릅니다 istj는 결심한 순간 로봇으로 내적 변신해서 성공 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루틴을 생성한 후 즉시 실행합니다 이를 istj를 짝사랑하는 분께 역이용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istj의 마음을 알기 위해 istj의 생각을 동기화 하는 것입니다 istj처럼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선톡을 날리고 istj처럼 12시 정각 점심 식사 인증샷을 보내고 istj처럼 하루 1시간 독서 후 느낀 점을 공유해 보세요 istj 로봇은 로봇을 모방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호감을 가질 것입니다 coming f r o f a s m t o benefit y n l a s u t c s a n